자에서 앉아서 하는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오늘은 척추 운동 그 상태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부터 롤다운 하시면서 앞으로 수구리세요 내려간 상태에서 잠깐 휴식 후둘셋 그대로 허리 아래부터 쌓아올리고 이렇게 세번더 내쉬면서 롤다운 후 내려가서 잠시 하나 둘, 셋, 그대로 일어나시고 자, 두번더 내쉬고 앤, 후, 손으로 다리를 쓸면서 내려가세요. 앤, 원, 투, 쓰리, 그대로 올라오시고 좋아요.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몸을 동그랗게,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대로 쌓아올리면서, 그렇죠. 키 커진 상태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시선 천장으로 쭉 가슴을 열어주세요 앤 그대로 차려 앤 다시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위로 쭉 기지에 키듯이 하나 둘 셋, 그대로 차렷. 두번 더. 앤, 다시. 앤, 들이마시면서 기지게 어깨기 멀리. 앤, 그대로 차렷. 한번 더. 앤, 둘, 그대로 쭉. 손바닥으로 허벅지 살짝 눌러주세요. 앤, 그대로 차렷. 자, 사이드 밴딩 한 손, 머리 뒤. 그 상태로 손 밑으로 누르면서. 앤, 그대로 네 번씩. 앤, 투 앤, 그렇죠. 시선 멀리 정면 보세요. 셋, 앤, 둘, 앤, 포, 앤, 그렇죠. 반대 손, 앤, 그대로. 앤, 밑으로 손 길게. 앤, 팔꿈치가 천장으로 올라가게 어깨 내리고. 두, 앤, 들이마시고. 앤, 후, 셋, 앤, 둘, 앤, 넷, 후. 앤 그렇죠 그대로 자 트위스트 다리 꼬시고요 그대로 꼰 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앤네번앤 and 정면 앤 투. 앤 정면 앤 쓰리. 앤 정면 앤 포. 앤키 커지고요 옳지 반대 다리 꼬아서 그쪽으로 트위스트 앤후 and, 정면. and, two, and, 정면. and, three, and, 정면. and, four, and, 그렇죠. 자, 이번에는 4자 스트레치, 오른 다리 밴드. 그 상태로 앞으로 가슴 닿기 10초 홀드 할게요. 숨 쉬면서, 그렇죠. 후, 후, 그렇죠. three, two, one. 옳지 일어나시고 반대다리 사자 그대로 앤 가슴 앞으로 하나 둘 호흡 참지 마시고 호흡 편안하게 계속 숨을 쉬어 주세요. 옳지 투원자한 번씩 더 반복할게요. 오른다리 사자 그대로 앤 배꼽이 앞으로 넘어가듯이 그렇죠. 후 양쪽 좌골 엉덩이뼈 그대로 똑바로 앉아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렇지. 그대로 일어나시고, 둘, 반대 다리 N 사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앞으로 스구리 후 그렇죠. 계속 호흡 후 그렇죠. 3, 2, 1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다리 한 다리 오른 다리 옆으로 살짝 사선으로 빼시고 그대로 앞으로 땅 잡고 스트레치 10초만 기다리실게요. 그렇죠. 다리 뒤와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느껴지시고 일어나고요 반대 다리도 해볼게요 그대로 사선으로 뻗어서 바닥 짚고 스트레치 후. 옳지.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자, 처음부터 조금 템포 있게 반복하실게요. 컬링, 롤 다운, 후, 앤, 롤 업, 길게, 앤, 투, 후, 앤, 손 쓸어 올리면서, 앤, 쓰리, 손도 같이 쓸어 내리고, 앤, 쓸어 올리면서, 앤, 포, 앤, 그렇죠. 손바닥 허벅지 쪽으로 살짝 푸시업. 앤 그대로 일자 앤 들이마시면서 가슴 기지개 그렇죠 앤 쓰리 쭉앤 일자 앤포 아치 앤 그렇죠 한손 머리 뒤 사이드 밴딩 후앤 들이마시면서 길게 툭앤 호흡 들이마셔도 상관없어요 3앤2앤포 a n 반대, n 하나, n 길게, and, n 그쵸, three, n 길게 키 커지고, four, n 그 다음 트위스트, 다리 꽂서 그쪽으로, 하나, n d two, n three, n four, 반대, n 둘, 하나, n and three and four 그렇죠 자 4자 스트레치 그대로 and 앞으로 후 and 그대로 쭉 일어나시고 and 반대둘 and 그대로 일어나시고 and 그대로 한 번씩 더후 and 둘반대앤 and 둘후 앤, 그렇죠. 자, 한 다리 사선 앞 그대로 다리, 지손 짚고 앤, 그대로 일어나시고 반대 다리 앤, 후 앤, 일어나시고 정면 보시고 어깨 으쓱 앤, 내쉬면서 후한번더 어깨 으쓱 앤, 후 잘하셨어요.